<웃음> 지금부터 내 눈을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보입니다 자 오늘 해볼 캐릭터 꾸미기는 SCP에서 가장 무서운 캐릭터 나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캐릭터 구류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신체부터 만들어볼게요 자 왼팔 왼팔은 일단 공구력 자체가 이게 얄쌍하잖아요그렇죠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 체형 여기를 100%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보세요 짜자잔! 길어졌죠 그렇죠 공구력이 아주 길다 길다 하잖아요 그렇죠 왼팔은 어, 뼈다귀밖에 없잖아요 그쵸? 어 요게 낫겠다 다음은 다리! 여얄쌍하죠 최대한 공구력에 가깝게 그렇죠. 아주 잘 어울리죠. 자, 다음은 목통이 코봉이 픽은 엑스박스 F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알죠? 아주 길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얘는 약간 역삼각형 느낌으로 얘로 한번 해볼까요? 네오클래시 구먼 오! 어때요, 여러분? 훨씬 낫죠? 자, 두 번째. 피부색인데요. 피부 색깔. 공구력은 여러분 어떤가요? 뼈다귀가 어때요? 하얀색이죠? 흰색 오 그렇죠 그렇죠 공구리 같죠? 피부색 공구리 같죠? 자 다음은 여기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기본 딱 가면 기본으로 이제 이 정도로 돼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높이가 최대한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최대한 늘리고요 너비도 줄여주고 머리도 비율을 이 100%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요 아 어때요? 멋지죠? 오케이 자 다음은 옷 검색만에 가셔서요. 공9 6을 검색을 딱 하시면요. 여러가지 스킨이 나와요. 아, 보이시죠? 아 일단 기본적인 거한입 해볼게요. 근데 요거, 요거는 근데 장난스럽죠? <웃음> 좀, 좀 그렇죠, 여러분? 자, 요거,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뼈다귀. 오, 입어볼게요. 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어, 요, 한한 색깔, 요것도 괜찮다. 이것도한번 봐볼게요. 오, 좀더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쵸?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요것도 좀잘 표현했어요. 그쵸? 오케이, 선택! 자, 이제 상의도 샀으니까, 하의도 한번 사볼게요. 이 친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뭐, 신발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 친구로 픽사 자 그다음은 공구룩하면 바로 얼굴이 앞걸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꾸며야 되는데 이 검색 무에 뭐로 치냐 좀비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도 짜자자 나오지요 가장 공구력스러운 얼굴을 한번 찾아보죠 와호 와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너일호 너, 너 1번, 호호얘얘 너얘 좋다 얘, 얘도 좋은데? 호호호호호호 뭐 <목소리> 아, 좀 과한가요, 여러분? 그죠? 어, 좀안 맞는 결이 있네요. 어... 음... 보자. 공구력 마스크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죠? 좀 표현하는 게 아쉽네요. 다시 아까 좀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예, 어디 갔어? 얘! 예! 좀비 얼굴! 어때요? 가장 비슷하지 않아요? 보자마자 딱, 아, 얘구나 싶었거든요. 짜잔! 어때요? 완벽한데? 저는 이 얼굴 할게요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든 캐릭터로 직접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러블럭스 게임으로 고고고 <웃음> 지금부터 내 눈을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 <웃음> 이들내눈 봤지 놀러와+ 놀러와+ 놀러와+ 아러와 숨어있었어 놀러와+ 놀아와 놀러와 놀러와 아러와 가? 어디 놀러와 놀러 어디가! 다 어디 가는 거야! 야! 으아! 자 이렇게 096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뭔가 몰입도도 있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로블록스에서 저096 캐릭터를 본다면 아는 척 해주세요 하하하하 <웃음>